내 후원금은 아동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? 이 아동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는 없을까요? 세이브 더 칠드런은 현재 조사와 함께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. 앞으로 진행할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부모님과 함께 마을 아동들을 후원 아동으로 등록합니다. 잠깐 알고 계셨나요?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아동에게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지 않습니다. 후원 아동에게 개별로 후원금이 전달될 경우 아동의 가족이 후원금에만 의존하게 되거나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후원자님의 후원금이 모이면. 보다 많은 일들이 가능해집니다. 아동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짓고 책가방과 학용품을 지원할 뿐 아니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더잘 보살필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습니다.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고 질병과 영양실조를 예방하며 마을 아동들을 조혼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들이 가능해집니다.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아동들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면 세이브 더칠드러는 이제 더욱 도움이 필요한 마을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. 후원자님은 결연 후원을 통해 후원 아동 한 명뿐 아니라 후원 아동이 앞으로 자라나게 될 마을 전체를 도울 수 있습니다. 이것은 개별적인 지원으로는 불가능한 수많은 후원자님들의 마음이 모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. 마을 주민의 자립이 가능한 성장 그것이 Save the Children이 꿈꾸는 목표입니다. 이 모든 변화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.